유튜브 스튜디오의 기능 사용 자격 요건 탭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정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자격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스팸 및 사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채널에는 일부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기 위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한동안 유튜브에서 활동하면서 충분한 기록을 축적해 놓은 상태라면 이미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채널에서 변경되는 상황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신규 유튜버가 아니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규 크리에이터라면 몇 가지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새로 채널을 만들면 먼저 크리에이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는 표준 기능에 액세스 할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규 크리에이터는 고급 기능에 바로 SSI 필요가 없지만 고급 기능을 빨리 이용해야 하는 경우 한두 가지 간단한 단계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SI 기능에 따라 전화번호 영상 인증 또는 유효한 아이디를 사용하여 채널을 인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컨텐츠 영상 제작을 계속하면서 시간을 두고 채널 활동 기록을 쌓아 고급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기능의 출시 대상인 크리에이터에게는 3개의 그룹으로 분류된 기능이 표시됩니다 새 채널을 운영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는 활성 상태의 경고가 없다면 표준 기능에 SS 할수 있습니다 중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전화번호 인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고급 기능을 사용하려면 우선 중급 기능에 대한 SS 권한이 필요하고 채널 기록이 충분하거나 영상 인증 또는 유효한 아이디를 통해 본인 확인을 마쳐야 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유튜브에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튜브 정책을 위반하면 경고가 주어질 수 있으며 기능에 대한 SS 권한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기능에 SS 할수 있는 채널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